자 이제 한네 번째 시간 응.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사진 보정 텍스트 글자에 관한 것들을 할 거예요 이두 가지가 왜 필요하느냐 사진과 글자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네. 그지 카드뉴스도 이렇게 만들고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고 네. 다 거의 기본이 <웃음> 되는 베이스라고 보면 돼 사진은 요새 스마트폰 있으니까 그냥 내가 찍으면 돼 프리픽 음. 네. 뭐 이런 사이트에 가서 원하는 거 받아 가지고 이제 해도 되잖아 네. 그럼 소스는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요 촬영 돼 있는 것들이나 다운 받은 것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보정을 하는 거잖아 그지? 뭐 네. 컬러 사지 흑백으로 바꾼다든지뭐 <웃음> 아니면 어두운 걸 밝게 한다든지 이게 다 요런 방법들을 내가 이제 기초부터 가르쳐 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급 단계 한참 더 넘어가면 이제 고급 단계까지 는 가는데 요기까지는 안 가도 돼딱 요것만 있으면 거의 해결 다 되거든 처음에는 이정도까지할 거야 네. 그다음에 1대 이제 뭘할 거냐면 밝기를 보정하는 방법 채도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을 거고 넘어와서 말뭐 거냐면 텍스트를 할 건데 텍스트는 쉽게 말하면 폰트야 폰트는 유료 폰트가 있고 무료 폰트가 있어 무료 폰트도 요새 엄청 많다고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되겠지 그지 네. 다운받아 쓰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방법을 알면 되겠지 네. 할줄 아냐? 뭐네이버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할줄모오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네.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폰트를 설치를 한다는 라 말은 소스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야, 글자도. 네. 사실 글자는 우리 폰트를 다른 말로는 서체라고도 하거든? 네. 글자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글자 모양이 원래부터 이쁘면 그냥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어울리지 않는 서체를 썼다? 그러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지. 디자인 작업 실컷 다 해놓고 갑자기 막 굴림 같은 걸 써버린 거라, 궁서를 그냥 써버렸다. 의도치도 않게. 그러면 네. 엉망진창 되는 거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폰트도 그냥 쓰면 안 이뻐. 그래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다고. 세, 글자를 처음에 따다닥 입력을 하잖아. 네. 그러면 니가 뭐 PPT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글자에 뭐를 바꾸지? 일단 글꼴을 바꾸잖아, 그지? 네. 폰트. 자, 글꼴, 그럼 글꼴. 크기. 비싼 말이야. 서체. 폰트. 네. 그 다음 글꼴은 같은 말이거든. 네. 자 이걸 세팅을 해또 크기, 크기 네. 또 형태의 굵기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치고 또 색상, 그렇지 색상 또 음, 그림자나 어, 그런 것들이 약간 옵션. 네. 옵션, 옵션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림자, 네. 그 다음에 테두리색,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자간, 행간. 아, 네. 이것들은 가독성에 굉장히 영향을 줘 가독성이 무슨 말이야? 글이 한 눈에 읽기 좋게 만드는 거지 자 글이 두줄 이상 있으면 뭐가 존재하나? 행간이 존재하지? 네. 행간이 너무 붙으면 겹쳐, 겹쳐 보일 수도 있고 잘안 읽혀 네. 너무 넓으면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 아. 문단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그래서 행간을 잘 조절해야 되고 <웃음> 자간은 뭐야? 글자 간의 간격 그렇지 우리나라 글자들은 하나하나 하나, 자소단이나 자소 단위로 되있지 그지? 네. 그럼 글자 한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네. 자, 붙어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 우리나라 글자들은 보통 이렇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라고 썼을 네. 때 띄어쓰기를 하잖아. 네. 근데 띄어쓰기가 띄어쓰기는 원래부터 공백이라는 게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 사이에 이 간격 있지? 이 간격. 네. 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잖아. 네. 너무 붙으면 어떻게 돼? 글자 겹쳐, 겹치. 중첩이 되겠지. 네. 너무 넓으면 글자가 뚝뚝뚝 떨어져 있겠지. 네.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조정을 해야 돼. 이걸 잘못 네. 조정하면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 네. 어?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폰트들의 특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글꼴의 형태를 그대로 쓰면 별로 안 예뻐. 내 느낌은 그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로 뭘 많이 건드리느냐 하면 다 건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자간을 좀 건드려나는 그래서 원래 글자보다 좀 작게 음. 그럼 약간 좀 세련미가 글자가 음. 나의 경험상 어떤 이거는 또 하나 더 있어 장평이라고 하나? 만약에 장이라고 글자를 쓰잖아 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네. 그럼 이 글자가 뚱뚱하잖아 네. 얘는 안 뚱뚱하지? 네. 홀쭉하지? 이런 걸 장평이라고 해. 근데 이 장평도 100%로 쓰면 안 이뻐. 그래서 얘도 좀 줄여. 그때그때 맞게. 그때 얘도 한 95% 정도로 난 줄여. 그럼 좀더 세련미가 나지. 글자가 홀쭉에 날씬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진 보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것도 가르칠 건데 이두 개만 딱다할줄 알게 되면 너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자 포스터라든지 카드 뉴스. 카드뉴스, SNS 카드뉴스라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숙제를 해줄 거야. 네. 이걸 해줄 거야. 카드뉴스. 카드뉴스가 뉴스. 카드 뭔지는 다 알고 있을 거고 대외활동 하다 보니까 해본 적은 있지. 네, 해본 어, 적은 어떤 있지. 네. 어, 시나리오를 쭉 작성을 해서 네. 거기에 적당한 사진을 구해서 촬영을 하든지 네. 그 이미지에 맞게 내용을 써가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는 이야기 형식의 스토리 컨텐츠잖아, 그지? 네. 그걸 하나 니가 아무거나 만들어 오면 돼. 음... 몇 장이 돼도 상관은 없어. 네. 음, 뭐. 대충 카드 뉴스는 한 10장 정도? 네. 내외로 만들긴 하거든? 네.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들 건데 자, 카드 뉴스는 그러면 인쇄용이 아니지? 네. SNS에 올릴 거잖아, 그지? 네. 자, SNS에 올릴 거다. 근데 SNS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카드 뉴스를 주로 어디서 많이 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잘본적 잘 없지? 그지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지? 네.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는 어, 이건 내가 아예 그냥 알려줄게. 페이스북용으로 만들겠다. 네. 길게 만들어도 되거든? 네. 옆으로, 눕혀도 만들어도 돼. 근데 이 형태를 좀 많이 봤을 거야. 얘를 600에 900으로 만든 거야. 600에 900이다. 네. 비율이 3대2 정도 되는 비율이잖아, 그렇지? 네. 어, 비율로 따지면 이 정도 되는 비율로 만든대고 단위는 뭐지? 픽셀 단위로 쓰면 돼. 그럼 이 안에는 사진이 들어갈 거고 보정이 필요하다면 니가 보정을 해야 될 거고 음. 글자 배우고 난 다음에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니가 알아서 니가 네. 너의 디자인력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이쁘게 네. 응, 만들면 된다라는 거 정해진 건 없어 <웃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우리 혁도한테 미션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칠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포토샵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고 사진 보정하는 걸 가르치고 다운받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진도 찍을 줄 알고 자요건 됐고 그다음에 글자 쓰는 것도 뭐 PPT든 다른 데서 해봤으니까 포토샵에서 요런거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요거를 이제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고 숙제를 내주고 그걸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기할 건데 오늘 요거를 가르친 다음에 어 같은 소재의 컨텐츠, 사진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거를 협도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의 디자인의 어떤 수준, 디자인력으로 얼마나 이쁘게 보정을 하는지도 나중에 협도 노트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테스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